12월 1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33회에서는 윤산들과 이별하고 힘들어하는 은서연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은서연은 윤산들에게 자신의 사랑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싫다며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남인수는 윤산들에게 초상나는 꼴을 보고 싶냐며 은서연과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강바다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윤산들에게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며 협박했고 윤산들은 제발 그만하라며 병실 을 벗어났습니다. 밖에서 모든 것을 보던 남인수는 강바다에게 윤실장은 터내 그만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면 진짜 아닌 거야 라며 내가 내구라쇼에 장단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내 아버지 속여가면서 병원 입원시켜 엄한 윤실장 드 자비에 은 선생 앞에서 눈물에 호소 까지 했다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진저리 쳤습니다. 그러나 강바다는 자신이 윤산들과 결혼까지 해야 엄마 일은 끝난다고 말했고 남인수는 죽는다 쇼까지 했는데 안 통하는데 어쩌라는 거야. 저러다 훌쩍 떠나서 숨어버리면 어쩔 건데 라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해보라 말한 강바다는 쇼가 아니라 정말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태풍은 말없이 술을 들이키는 윤산들에게서 은서연과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바다가 사고를 쳤다고 분노한 강태풍은 뭐라 했냐 물었고 윤산들은 내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돌아선 그 마음을 잡을 자신이 없어. 잡는다고 잡힐 것 같지 않아. 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서연은 정모연의 전화를 받고 대표님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 말에 정모연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정모연을 만나 과거를 설명하며 은서연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무서웠어요. 저는 바다언니를 알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산드로 오빠는 매번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헤어져야 할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 은서연의 손을 잡은 정모연은 참지 않아도 된다며 그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강백사는 마대근이 벼라리에서 천산화에 대해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걸음을 옮겼고 모든 것을 강태풍이 엿들었습니다. 남인수는 윤산들과 헤어졌다는 은서연의 말에 반색하며 은 선생은 말이 통할 줄 알았어. 고마워 은 선생 옮기 회사는 제대로 알아봐 줄게 라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불편하니 옮겨야 한다는 말에 은서연은 이번 일 때문에 회사를 옮기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윤산들 옆에 붙어있을 거면 헤어진 거냐고 따지는 남인순의 은서연은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런 은서연을 붙잡은 남인순은 이게 어디서 등을 보여. 이게 화장 좀 한다고 은 선생 해주니까 니가 진짜 뭐라도 된줄 아니? 넌 절대 윤실장하고 결혼 못해. 바다는 내 딸이야. 너 같은 천의고아랑은 비교가 안 돼. 너잘 들어. 내가 너 자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회 줄때 곱게 나가. 낙꼭지 돌면 윤실장까지 분질러 버리는 수가 있어 라고 협박했습니다. 강태풍은 양다리에게 은서연이 벼라리로 원재료 탐사를 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그가 강백산과 마주칠까 걱정했습니다. 벼라리에 도착한 은서연은 과거 쫓겨났던 집을 보고 벼라리에 돌아왔어 라고 중얼거렸고 함께 가자 말했던 윤산들을 떠올렸습니다. 벼라리에서 마대근이 강백산에게 잡힌 사이 은서연은 흙을 만지며 하늘이 허락한 땅이 벼라이라면 아버지는 천산화를 재배하면서 르블랑과벼라이 사람들 모두를 생각하셨던 거야 라고 파악했습니다. 은서연은 과거 강태풍과 올랐던 언덕에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은서연을 찾아낸 강태풍은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와요. 가요. 아무리 심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겁도 없이 여기 올 생각을 해. 내가 말했죠. 천산화 알아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는 은서연의 그는 위험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직도 몰라요 당신이 하지 말라던 천산화 연구 몰래 하는 거 들키는 날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쪽 못 지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멈춰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은서연은 그런 게 두려웠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거절했고 강태 풍은 내가 두려워요 걱정돼 미칠 것 같다라고 산들이랑 헤어졌 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쪽 누가 지키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걱정도 말고 자신 일에 아무 상관도 말라 따지는서연은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뭐라고 이러는 거냐고요? 라고 소리쳤고 강태풍은 니가 바람이니까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강바람 니가 바람이잖아 라고 말하며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정모연은 윤산들을 불러 은서연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하며 두 사람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헤어지다니. 서연씨 이렇게 보낼 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라 밝힌 윤산들의 정모연을 해줄 일은 없냐 물었고 그는 잠시만 저 대신 은 팀장 얘기를 들어주세요. 워낙 속으로만 아파하는 사람이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강태풍은 은서연에게 끝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모르는 척 하려 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널 알아봐서 이렇게 많이 걸려서 라고 말했습니다. 울먹인 은서연은 내가 미안해. 오빠가 날 찾는 걸 보면서도 외면했어.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내가 나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했어. 라고 말했고 강바다는 고맙다 바라마 살아있어 줘서. 라고 답 했습니다. 강태풍에게 안기는 서연 은 그날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서연은 강태풍에게 자신에 대해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는 강태풍의 은서연은 오빠야말로 왜 반대만 하는 건데 라고 소리쳤고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지는 마대근의 음성을 듣고 창고에 숨었습니다. 강백사는 마대근의 안내를 받아 창고문에 손을 댔고 강태풍은 은서연의 손을 잡고 긴장감을 높이는 장면으로 33회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3 4회에 고입니다. 강태풍은 윤산들에게 오늘 강바람 과 벼라리에서 같이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를 들은 윤산들은 놀라고 강태풍 은 윤산들에게 나한테 미안하면 바람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윤산들은 어떻게든 바람이 마음 돌려보겠다고 각오하듯 얘기하고 강바다는 강백산에게 산들 오빠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의미가 없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강백산은 윤산들을 불러 미국지사로 발령낼 테니까 가이스라고 통보했고 이에 윤산들이 놀라는 장면으로 34회 예고는 마무리 됩니다.